한점을 걸어 여름을 지나서 지금 날게 있어서 전부 나. 나모습처럼말 한마디로 내 몸과 머릿속에 새겨진 그리운 너의 냄새를 뒤로 안채 고구란 손이와 물감을 빠진 너의 말들이 저편으로 헤엄져 절아져 작은 날 발버렸던 그날의 뒷모습처럼 거거들중 어딘가를 하나 고를 수 있게 된다면 너로 나아 추억을 택하겠지 그래 yeah. 눈념처럼 피어날 파란색의 꽃처럼 다시 너를 찾고 있어 다녹았서 yeah. 이젠 투명만 나의 두 눈이 yeah.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그 시선 넘어 눈이 오지 않는 소방판내 두시간의 조각들과 깨진 너의 말들이 저편으로 헤어쳐 거짓말이라 해도 가장 길만은 우리의 이름을 붙여줘 너의 목소리마저 닿지 않는 저편에 다시 던널 물밑으로 가람던 너에게 나는 아무 말도 건내주지 못한 채로